여기 아, 어디야? 네, 사장님. 네, 대표님. 수창 빌딩 3층인데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네. 자, 촬영을 이제 좀해 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가 어디지? 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응? 아현역에 있는 네. 저희들의 그 사무실입니다. 몇 살이시죠? 올해 서른이 됐습니다. 저 스물 2곱살이니까 응. 나는 저때 뭐했나 싶은 생각이있으니 <웃음> 나는 인터넷을 보고 다들 이렇게 하면은 뭐 천만원 번다. 1억 벌었다는 사람 위탁판매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도 해봤지. 나는 망했어요. 사실 그 망했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 게 이미 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쨌든 팔아보신 것도 있더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 사람마다 좀 목표치가 달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건을 어쨌든 팔아보셨기 그쵸. 때문에 그 위탁 판매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위탁 판매도 위탁 판매 나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하는 제품들을 똑같이 위탁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럼 거기서 변별 있을 수 있는 게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이나 뭐 상세 페이지 정도. 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만 파는 제품이에요. 전화 받고. 아. 아니 이게 또 영세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로 이, 시, 이게 이게 이, 시, 실제 실제 현실이에요. 아 그렇죠. 진짜 온라인 스토어 하면 또 착각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고 자유롭다 또뭐라 편안한 있다고 어, 어, 어. 하는 사실 현실은 옆에서 지켜볼 거가 힘들다. 아저 어제 내, 새벽 4 시까지 일했습니다. <웃음> 맞아 맞아. 아 이제 위탁 판매 공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매력적이어야죠. 그렇죠. 저라는 사람이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매력적이어야지 그 관계가 더 유지되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매력적인 거래처 매력적인 물품을 찾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는 않고 왜냐면 그 프로세스도 모르거니와 그 사람은 이미 매력적인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 거래처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기에 가서 열정만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돈 벌라면은 초기에 항상 어떤 뭐 물건이 생산이 돼서 나왔다 그런 맨 처음에 사실 그걸 건드리기 시작한 사람이 조금 더 남들보다 우월하게 할수 있는 게 리뷰도 쌓여 있으니까 저희가 물건 살때 같은 가격이면 기왕이면 리뷰 쌓인 데서 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좀 출발선이 다른 것들 좀 존재하긴 하죠. <웃음> 아 이게 예,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웃음> 네. 아니 나조아다 알아 요 우리는 다안아 말이야. 좋은 물건 찾아서 네. 남들 안 파는 물건 찾아와 네. 그래가지고 싸게 팔면 많이 팔아 네. 그리고 어, 남들 안 파는 거니까 또 팔리겠죠 네. 못보하는 거니까 그거를 네. 위한 시간 투자를 해야죠, 해야죠. 엄청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요즘 투자쓰리자 많이들 생각하는데 거의 투자 개념으로 많이 들 시작하잖아요 위탁 판매, 온라인 스토어 그런 분들에게 또 해줄 말이 있다면 결국에는 잡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시간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유튜버나 인터넷에 보면 나한 달에 5천 먹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 내용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보죠 응. 솔직한 생각 어때요? 현실 가능하다? 가능하기도 하나 생각하는 게 실제로 뭐 많이 버는 응.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응. 가능할 수 있다? 누구나 다서울대학갈수 있다? 약간 자격증 따는 느낌이라고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응. 자격증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공학 출신이니까 다 음. 화학기사, 뭐 전기기사 되게 어려운 기사들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는 어렵다 해도 따잖아요 음. 분명히 적응자는 음. 음. 그런 것처 방법 쉽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어... 돈을 버는 방법 쉽게. 온라인 스토어로 쉽게로 근하면 안될 것 같아요 남의 노하우를 듣는다 생각하면 저 유튜브, 유튜브 보는 것도 되게 좋다 생각하는 음. 게 제, 제가 남의 거 유튜브 보는 시청 시간이거든요 음. 하루에, 하루에 3시간에서 7시간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남의 거를 그렇게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당연히 100%는 공개 못하겠죠. 저도 못할 것 같은데, 한 80%까지는 어느 정도 유튜브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좀, 형은 기존에 하던 유저잖아. 음. 나는 어떻게 보면 작년 초부터 들어와서, 이제 이걸 시작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모르겠어. 음. 정보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음. 정보를 받아들이는다는 것 자체에 좀 매몰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행위들에 좀 시간을 들을 수도 있다 있었다 내제 생각. 은 음, 이제 오프라인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각오와 뭐 이런 게 달라서 조금은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위상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위, 위탁만 있는 건 아닌데 솔직히 어떻게 또 찾아야 되는지도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만약에 어. 좋은 정보 없어요? 물 <웃음> 저는 <웃음> 다른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데 만약 스마트스토어에다가 이제 오픈을 하신 분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무료로 해주는 강의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다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스마트스토어에다 물건을 팔 사람인데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안 읽고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실제로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복샷, 티몬 뭐 이런 데서 자기들 플랫폼에서 물건 파는 셀러들를 위한 강의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거기다 심지어 무료로 해줘요 거기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다맨처음 시작할 때다 들으러 다녔어요 그냥 시간 여기서 이제 강남 가는 데도 한 시간 걸리고 하는데 하루에 두, 두 개, 세 개씩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랑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조금씩 덜 들기 시작하고 점점 뭔가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게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강의하시죠? 아 저도 작게 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고, 음. 본인은? 저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안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놓고, 저도 안 들었으니까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기본부터 하고, 그리고? 근데 저도 안 들었어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 그런 거 듣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해 나도 되게 싫어해 지능탄 불러보는 스타일이라서 어, 몸으로 네. 때우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이 시기엔 이거야 이렇게 있어요 아이템들이 식품을 음. 파시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물건을 이제 해와서 저는 아무래도 식당에서 일을 좀 주방에서 어, 네,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쪽에 관심이 올라 음. 많았었어요 이새우젓갈요 어, 팔아달라고 네. 다른 유튜버분한테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네. 그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지고 전화했죠 제가. 어. 내가 팔아줄 거다. 그렇게 어. 이제 식품 카테고리로 잡혔는데 이 아저씨랑은 연락이 잘안 됐어요. 네. 왜냐면 너무 영세하셔서 어. 제가 전화하면 새우이득. 아, 직접 이렇게 직접. 하셔서. 그리고 뭐 간장 새우. 네, 네 간장 비장. 네. 간장 베이스로 하는 업체 그 제품을 다 하시는 업체라서 그렇게 어. 좀 인연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러고 나서 또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장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 간장게장이 그러니까 우리들 말고 박스, 세박스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로 때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때 막뭐 하지 않았어요? 유튜버한테 네, 물건을 협찬해서 네. 먹어달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음. 그거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음, 김 사장님 뭐 비 p l 비용 드리고 음. 다 그쵸. 때리는데 그쵸. 그게 없다 보니까 뭐. 이제 김 사장님한테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음. 1 편에 나왔던 아이 정말 예쁘고 음.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막막해 기억 한명한 명한테 하니까 돈안 쓰고 하려니까 <웃음> 그죠돈안 쓰고 공짜로 <웃음> 네. 그떻게 하려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너무 느껴서 음.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오씨 이분들은 음. 그렇게 안하고 잘 파시는 분들이 있네 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원물 쪽으로 좀 음. 바꿨어요 근데 그거 효과는 어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돈을 안 드리고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뭐, 뭐 인플루언서죠 그분들이 좀 노출되게끔 했었을 때 좋았죠. 판매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죠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죠 아. 근데 음. 그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뜰 사람한테만 연락을 하는. 음. 왜냐면, 저희 제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된다고 그래, 해도. 아, 그죠 원물 비용이 있잖아요. 아, 그래. 그래야 리스크가 들 하니까. 아, 그래서 네. 나한테는 얘기가 없었죠? 편집점이죠, 여기가. <웃음> 한 번! <웃음> 나한테는 연락이 안 와. 물건을 그렇게 많이 파는데 스마트 스토어에 뭐 음식들, 뭐다 있는데, 한 번도 음식을 한번 전화 왔다. 백골뱅이. 사장님, 백골뱅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래놓고서. 지금 1년 됐나요? <웃음> 백골병이 아직 안났어요 어, 뭐? 1년 동안 백골병이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저의 이제 그거를 본인이 예측을 했겠죠. 쟤는 저기까지다. 배가 안떴대 <웃음> 1년 동안. <웃음> 아, 아, 아. 근데 제가 그때 다른 거도 보내드린 거. 아, 아, 알아요. 아, 왔어요. 그거라도, 아, 아, 그거라도 줘서 도라지. 아 그게 배송에서 자꾸 깨져가지고 <웃음> 다시 한번우려곡절이아 <웃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내 제품을 좀 하고 싶다 해서 브랜딩을 해서 시도를 해봤던 건데 브랜딩을 한 것도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배움에 담아가지고 패키징까지 자기가 만든 거죠 다 네. 자기 거죠 자기 제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출시를 했는데 근데 이게 배송 을을 제품이 다깨져버리요 수업료라고 생각해 이게 노력이 없으면 다안 되는 거구나 돈만 안들었지, 처음에. 이제 오프라인처럼 장사하시는 분들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것 뿐이지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는 뭐다 똑같다. 장사는 다 똑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노하우가 있을 거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자 오늘 사업자를 냈어요 포도 이 정보를 듣고 포도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나도 포도 산지로 가요 내가 지금 온라인 스토어를 하니까 포도를 팔고 싶습니다 포도를 주십시오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나 스마트 스토어 팔겠습니다. 근데 어제 열었어. 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노하우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제 도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 도매 사이트를 보여드리려고 어. 해요. 어. 그러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뭐, 어. 뭐 제대로 하는구나. 뭐 있네.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낫죠. 어. 아마 김 사장님이 받는 단가랑 제가 받는 단가랑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말하는 캠퍼가 다르고 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으면 더 좋은 조건에서 음, 해주고 그렇죠. 싶은 어. 게 사람 마음인지라 그럴듯해 보이고 실제로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가게끔 좀 세팅을 해놓고 가는 게 근데, 그럴,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위탁판매 사이트로 일단 물건 채워놓고 가는 게, 그런 게 가장 좋은 것아 근데 나이가 어려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좀 뭔가 이분들이 봤을 때는 뭐 네. 약간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 듣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별 그니까 얼마를 잘해야 돈 칼려고 나왔어요. 왜 근데 나 옥수수를 팔라고 아는 어. 사람들이 어. 계세요. 그러니까 어. 그냥 가는데, 어안 좋아. 어, 안어 <웃음> 너네 뭐 얼마 해? <웃음> <웃음> 진짜 그래. 있으셨어요. 어. 어. 근데 또, 그런 어. 이해가 가요. 근데 어. 저 그때 한3 명이서 어. 다 응. 그렇게. 아마 김 사장님 또래 분도 계셨을 음, 거예요 음. 근데 답이 없어 너안 줘봐 근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나이 이런 걸 떠나서 음. 그냥 거래처를 만난다는 게다 영업이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고충 정도이지 않겠다 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갑이죠? 요즘에 갑이에요 왜냐면 너무 구이라서 음. 너무 많이 굶이. 하시죠? 어, 어. 요즘에 어. 여기까지만 말하겠지만 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 이상으로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보다 더 많이 해야 그죠? 따라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도전을 하고 쉽게 보는 분들이 잘좀 생각을 해보고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웃음> <가는?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장사는 다 똑같다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다 힘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짜장면 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짜장면, 아, 맛있다, 짜장면 4만 5천 원 썼습니다. 근한, 그죠? 근한도 거의 1년 된것 같아요. 1년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간 게 아, 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